아.. 어, 그 주변에 아직 그 시술 받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네, 예뻐져서 그냥 짠 하고 나타나려고 아! <웃음> 짜자잔 하고 나타나려고 음에 네. 드는 남자로 소개팅을 했어요 네그 남자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네. 어디 먼저 봐요? 저는 눈을 봐줘 아니 그 남자가 어디 먼저 보는 거 같아요? 그냥... <웃음> 맞혔어요. 하나, 둘, 셋.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웃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지금 무용 전공을 하고 있고, 어, 쇼핑몰 의료 피팅 모델로 일하고 있는 조소현입니다 오, 박수! 무용한다고 하는데 네. 어떤 무용을 하세요? 저는 지금 실용무용 전공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실용무용이면 어떤 대중음악이요? 어, 네, 한... K-POP도 포함이 되고 어. 어, 걸스힙합 그런 어.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간 걸크러쉬? 네. 어, 세언니 <웃음> <웃음>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올해 23살입니다. 아, 23살? 네. 네, 비덜개 코 성형 시술을 받으러 왔습니다 오, 그래요? 왜코왜 왜, 어떤 상태길래 그런 시술을 받으려고? 음, 평소에도 항상 컴플렉스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 뭐, 앞에서 보면 좀코볼이 넓어 보이고 어. 옆으로 보면 좀 매부리가 있어요 아, 그럼 잠깐 90도로 잠깐 돌려보시겠어요? 네. 그, 그대로 있어보세요 코볼이좀 네. 넓어 보이고 매부리가 좀 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하고 싶다 네, 맞아요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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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쁘라는 해주는데 음. 하지 말라는 사람들이 많긴 했어요 아 그래요? 네그 어, 주변에 아직 그 시술 받는다는 얘기 안 했어요? 네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아무한테도 얘기 안 했어요? 네, 예뻐져서 그냥 아. 짠 하고 나타나려고 <웃음> 짜자잔 하고 나타나려고네아 그렇군요 컴플렉스예요? 네저 혼자 계속 컴플렉스예요 아, 아. 거울 보면 항상 음. 계속 보이고 제 먼저 보이고? 네 맞아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것 같아요. 음에 드는 남자하고 소개팅을 했어요. 네. 그 남자가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어디 먼저 봐요? 저는 눈을 봐죠 아니 그 <웃음> 남자가 어디 먼저 보는 것 같아요? 눈, 코 같이 보는 것 같아요. <웃음> 그렇구나. <웃음> 네. 아 그러니까 세안하고 나서 거울 보면 항상 코가 그렇게 신경 쓰요네 맞아요. 어, 제가 좀 겁이 많은데 진짜 큰 용기 내서 시술 받는 거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웃음> 사랑해 원장님 뭐 이런 거 없어요. 네 사랑합니다. <웃음> 저 마음에도. <덥나. 웃음> 이제 병원으로 가보겠습니다. 고고싱. <웃음> 안녕하세요 조시아입니다 제가 지금 병원에 가고 있는데요. 지금 너무 떨려요. 얼른 가서 시술 받고 예뻐져서 돌아올게요. 안녕. 나온 위아래로 실을 넣어서 약간 일자처럼 보이게 만들텐데 좀 완벽하게 일자되기 힘들어요. 여기 깎지 않는 일하고 어쨌건 여기 여기 꺼진데를 높이는 거예요. 높이를 그냥꼭 코끝을 최대한 이렇게 올리는 거고 네. 녹는 실로 하는 거니까 조금조금씩 녹으면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데 했을 때가 좋았다그러면 나중에 그안 녹는 실로 두면 은 영구적으로 내려오지 않는 상태가 될수 있으니까 일단 오늘 녹는 실로 자 여러분 시술 잘받고요 예뻐져서 봐요 네, 좀 이따 봐요. 잘 봐주세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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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님 네. 이제 이제 태어나시는 거예요? 네. 어때요? 아직은 없어요? 느낌이? 어, 지금은 별 느낌이 없고, 네. 음. 코는 지금 제가 되게 마음에 들어요. 마음에 들어요? 어, 옆으로 약간만 좀 이렇게. 이야, 앞으로 뇌구리가 딱 사라졌네? 네. 이렇게 <웃음> 빠지면 더 마음에 들까요? 알겠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요. 이준에 예뻐져서 봐요. 응. 안녕.